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선 일본의 열 번째 수업, 마지막 수업이네요 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 교재는 어디냐면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1 1 3페이지를보세요 자,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음ど ,どのぐらい? 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아, 여기 나와있네요. 얼마나 걸립니까? 음, 마, 하나씩 계속하자면요 하자, 직역하자면 노노가 어느입니다. ぐらい가 음,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음. 가かりますか 원래 에, 기본형은 가か르 음. 이거는 걸리다. 음. 그러니까 걸립니까? 니까가か리마스카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걸립니까? 즉 얼마나 걸립니까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 마, 몇분 걸리냐 그런 거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음. 자 교재를 보면요. 어. 아 여기 다 나와있네. 어. 교재 113 페이지의 2번, 113 페이지 2번. 음. 자 예가 있습니다. 레오카학교까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레오가 음. 기숙사입니다. 어. 기숙사 에서 학교 아시죠? 마대까지입니다. 어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음. 그럼어 대답할 때 뭐, 예를 들어 걸2때 15분 ぐらい 15분 90분 90분 90분 90분 9이분 90분 90분 냐면분다가분9죠자9어분 90분 9어분 90분 90분 90분 90분 90분 9 0 空로 끝나는 것은,歩いて죠. Um, 歩いて 15分, 15分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라든지, 뭐, 예를 들어, 차 타고 간다면, 음, 車, 車で, が 뭡니까? 車는 차죠. 出が, 뭐, すだぬ 나타내는 조사죠 로. 차로, 5分, 음, 5分ぐらいかかります. 5분, 마, 이런 거를 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활용하면요, 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죠. 음. 마, 이건 교재에 없지만, 家から学校ま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음. 아 집에서 학교네. 어, 이 그림도 조금 음, 달랐네요. 음, 달라졌네. 어.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음, 들어 그� 차로 온다면, 그르마데그 렇죠? 그르마데 10분 안막기면 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 0 1분1분분 地下鉄で1 5分歩いて2 0分2 0分ぐらいかかりますまあ0분と0분 20분 20분 20분 ん0분 20분 20분 20분 20분 う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 0地下鉄で1 5分2 0て2 0分ぐらいかかりますう 20분 20분 20분 뭐 어떤 사람은 버스에한 시간 뭐라고 합니까 한 시간 1시간 1시간 죠시간 시간죠 1시간ぐらいかかります 이건 자기 상황에 맞게 에, 말하면 되죠 응. 뭐 자전거 로온사람도 있죠? 지젠차에 2 0분ぐらいかかります 20분 정도 걸립니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죠? 서울から 부산ま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うんそれぞプサンカ k t x で2時間2時間半うん2時間半半じゃ2時間半ぐらい2時間半ぐらいかかりますバスで5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バスロもう5時間ちょっとかかりまた プサンから福岡ま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売りプサンサルゴのプサンへと福岡へじゃあカウントしじょうん船ペペロ船でじゃエルパルンコの3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うん高速船飛行機ピエンじょ飛行機でまあ時間ちょっとかかいもるげすみだ1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まあいろんしぐろもまあるすいすみだ 마, 교재에도 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지만 더 똑같대요. 그거는 음, 113 쪽에 있는 거는. 아이, 자, 이건 됐고요. 음. 자, 이런 것도 배웠고 어,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테모이데스 아, 아, 여기 있네. 자, 테모이데스라는 표현 배웠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음, 다음 과입니다. 아, 124 쪽에 있습니다. 테모이데스하면 해도 됩니다. 手は行けません 어, 하면 어, 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음. 어, 교재에는 아, 뭐, 됐습니다 자, 124쪽 보기, 보지 말고 126쪽 126페이지を 읽어봅시다 1 2 6쪽로 봅시다 여기에서 바코を吸ってもいいですかタ바코を吸う 담벨을 피우다 입니다 어, 여기서 담벨을 비우도 됩니까 はい、吸ってもいいです。ね、ピオド 됩니다 。あによピオソ는안 됩니다. 피어 서는 그죠 그러니까 와가 나오는 거고, 비워 도가 되니까 모가 나오는 거예요. 음. はい、じゃあここで写真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写真を撮るが写真 찍다 죠 네,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 일본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죠. 뭐반물관이라든지 하이 톳 때모 이데스, 지고도 됩니다 대형이 연결합니다. 이에 톳 때와 이케마센, 아니요, 지고서는 안됩니다 금지하는 거죠. 마도 아케 때모 이데스가, 자, 마도 찬문 나타나죠. 찬문을 아케로 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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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런 문양이 음,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국어로 열어도 됩니까 아니요 로 대답할 때아좀 추우니까요 이렇게 뭐 추, 추, 추우니까 열지안뭐 모르겠다 어, 뭐 하여튼 일본어도 이런식으로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열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는 하지는 않죠 음, 이거는 규칙이라든지 그런거 말할 때 어. 그러니까 이 버스는 잠은 열어도 열면안 된다 그럼 규칙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응. 응. 어. 오. 욕로에 들어가도 됩니까? 뭐 욕해도 됩니까? 뭐 의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예반쩡쩡그 맞고 나서 응. 하이 하이 때있 네. 해도 됩니다. 아니요. 해서는 안 됩니다. 응. 좀 가이 때와니다 자 이건 저번에 얘기했지만요 어, 하이르가 그렇죠 어, 이 그룹처럼 보이지만 이 그룹이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만들 때 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세요 음. 자막 이런 것도 했고요 어, 다른 거뭐막 어, 다른 거 수업 시간에는 기주 같은 것도 했지만 예, 일단 이비디오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 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내용 여기까지입니다.